여기는 카인톡 TV 채널입니다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카인톡 TV 김남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이번에 새로 나온 기아의 소울부스터 차량입니다 처음엔 박스카로 태어났지만 CUV로 구분되게 됐으며 요즘은 SUV로 구분지어지곤 합니다 소울이 국내에서 판매가 부진함에도 계속적으로 상품성을 강화하면서 출시하는 이유는 해외의 인기에 힘이 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종종 기아 자동차의 인기차 종으로 소울로 언급되곤 하죠. 최근 많은 소형 SUV들이 출시됐지만 그럼에도 소울에 관심이 가는 건 공간성 때문일 겁니다. 소울부스터의 강점으로 꼽히는 개성 있는 디자인과 더불어 중형 SUV 부럽지 않은 실내 공간성은 최대 강점이겠죠. 기아 자동차의 애정이 듬뿍 어린 소울의 업그레이드 된 변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소울의 전면을 보면 큰 라디에이터 그릴이 눈에 먼저 확 들어옵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형태의 육각형 라디에이터 그릴. 아래쪽을 가리키는 화살표 무늬들이 소울의 높은 차체로 인한 무게중심을 좀더 아래쪽으로 잡아주는 시각적 효과를 줍니다. LED 헤드램프와 가로형 디자인의 주간주행 등은 이전보다 더 존재감을 뽐내는 것 같네요. 오히려 코너보다 더 아이언맨을 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측면은 언뜻 보면 소형 SUV로 구분해야 할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박스카의 전형적인 레이아웃을 보여줍니다. 차량이 준중형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실내만큼은 중형 부럽지 않은 박스카이기 때문에 넓은 측면에 어울리게 크롬 손잡이가 두툼합니다. 심심하지 않게 C필러에는 소울이라는 각인을 해놨네요. 타이어는 18인치 휠이 적용되었습니다. 휠 디자인은 보는 각도에 따라 이존소울의 휠 같기도 하고 날렵한 스포크 휠 같기도 합니다. 타이어는 벤투스 S1, 노블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면의 리어램프 디자인은 얼핏 보면 볼보의 차량과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의 이질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마 기성이 강해서 어색함을 느끼는 듯 하네요. 모델명의 부스터란 명칭을 붙인 만큼 소울부스터는 듀얼배기를 사용하는데 그 위치가 스포츠카에만 적용하는 중앙 듀얼배기입니다. 이 점도 색다르긴 하네요. 실내에서도 소울부스터만의 개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디컷 핸들과 7단 DCT 기어 노브 그리고 주변의 많은 버튼들을 볼수록 이 차량이 얼마나 많은 편의장치들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네요. 이전에도 다양한 시도를 하며 국산차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실내 디자인을 보여줬던 소울이 이번에도 역시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피커의 위치가 독특합니다 송풍구와 일체형으로 만들어져서 마치 확성기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도어 손잡이 쪽 사운드 무드램프가 설치되어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패턴도 독창적이고 멋지네요 아마 여성 차주분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흔드는데 한몫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10.25인치 내비게이션입니다 준주년 차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당연히 조작성도 편하고 시야에도 정말 잘 들어왔습니다 옵션도 매우 풍부하였는데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부터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특히 2차급에서 쉽게 볼수 없는 8인치 컨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운행했을 시엔 위치가 낮아 보기가 다소 불편했고 폰트가 굴절되어 보여서 약간의 멀미도 나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 차량급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랍습니다. 소재는 하이그로시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여 고급감을 높이는 노력이 엿보이네요. 윈도우는 운전석만 풀 오토입니다. 앞좌석 쪽은 프로토로해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최신 차량답게 안전장치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사각지대 경고, 차선 유지 기능은 운전자에게 편의성과 안전성 둘다줄수 있어 칭찬할 만한 점입니다. 2열 공간도 소형 SUV에선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넉넉한 무릎 공간과 헤드룸은 박스카로서의 장점을 한껏 부과시킵니다. 소울만이 가진 절대적인 매력인 것 같네요. 364리터의 트렁크는 개인에 따라 다소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바닥을 이단으로 공간을 나눠줄 수 있어서 그 점은 유용할 듯 하네요. 그럼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간단한 스펙 확인할게요. 시동을 걸고 공회전 시 진동과 소음은 느끼기 어려웠는데요. 아무래도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 정숙성이 좋네요. 예상외로 소울부스터의 승차감은 단단했습니다. 부스터의 이름에 걸맞기에 차량도 아주 경쾌하게 잘 움직여주었고요. 204마력의 27 토크로 가속도 가뿐했고, 1 0 0 k m 를 넘어도 거침없는 가속감을 보여줬습니다. 공차 중량이 1375kg에 불과해 이런 성능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7단 듀얼 컬러치 변속기가 엔진 회전 질감도 절도 있게 잘 잡아주었고, 헤드시프트가 달려있어서 고속주행 시 운전 재미를 더해주었습니다. 시야는 박스카답게 시원시원하고, 전면도 후방 시야도 매우 좋았습니다 사이드미러도 사각지대 없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생각과 달리 18인치 큼직한 휠을 끼웠음에도 불구하고 방음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닥 소음과 엔진 소리를 중형 세단 못지않게 잘 걸러주었고 특히 고속시 울리는 배기음은 이 차량이 준주연 차량이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핸들 담력은 여성 운전자도 편할 정도로 가벼웠는데요. 고속에서는 약간 묵직해지며 안정성을 유지해주었습니다. 시승은 대략 2시간 정도 진행하였는데요. 연비는 11.5로 공인연비 12.4보다는 떨어지긴 했지만 시내 주행이 많았던 점, 과격하게 운행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준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가격 부분인데요. 제가 시승한 차량은 풀옵션 모델로 2346만원입니다. 2천만원 중반의 가격으로 이 정도의 옵션과 운전재미를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기아에서 판매 목표치를 9만대로 정했다고 하는데 타보니 그이유를알겠더라고요 아마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오늘 시승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저희 영상을 구독하시면 카인독TV의 최신영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즌에서 만나요. 안녕